하지만 리플리스턴트에다 포스피트, 네. 네. 우리는 무언가를 할수 있는데 그게 우리의 특징을 할수있는거예요 그래서 좀더 자세히 예를 든다면요. 음. 어, 네, 수록한 컨텐츠에 대해 있는 상태에서 추론 과정을 같이 음. 개념을 둬요. 그리고 마이 네. 리플렉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요. 음. 능력을 우리가 음,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해보면 이머스테이 마인드 빌리스로트와 같이 우리는 어, 이와 다른 뚜렷한, 약간 뚜렷한 인형이 되 있고요. 에르네 미네르즈에서 처음으로 신기이과이이 세상에 얼마나 일정 기분은 없지? 이스브레 이것은 중대한 에러래요. 이뭐고 할까요? 더 많이 이그 행동을 중대에러데 이게 뭐냐면 마음 그리고 몸을 행동할 행동할 거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은 어, 일단 한이아이 아, 진화에 대서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진한 번이 단지 아니고 이 Okay. 인간의 지식이 있으니까, 부모들이 많데하지도아도지아고하부이많지고 하지 않아도 부모들이 많이 이많고아도부모부분의원이이 많이 먹고, 요아만고이 많이 먹고, 하지 이해하지 못해 그 자연의 방식으들어 어~ 색이에요 어서 오죠. 약간 진짜 완전 그 본질적인 물체로서 음. 사회 개혁 운동과 성질 개혁 운동이 사람 생활에 반대해서 사람 네. 시위 같은 걸로 이렇게 네. 일어나는 운동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그 아티스나 사카누는요. 그 이런 성질의 반대하는 이런 운동들을 구비하기 위해서 많은 작품들을 실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생각을 했었던 총리어요인대요 약간 영감을 보는 행동이잖아요. 네. 그 경이로운 현상. 여분들의 영혼을 약간 옮길 수 있다고 보셨어요. 그런 행상과 영감을 주는 행 그런 것들의 영향이 있어서 약간 사회개혁 자체를 신뢰로 약간 영감을 주는